Пальганцы. Пальганцы. 아니지 이거 뭐 인트로 해야 되는데 첫 순회 바로 어 뭔가 있는 거 같아? <웃음> 작이 어? 확인 도다리가 쭉 달려오긴 하는데 어째 있다? 아, 어, 와 너무 작잖아 이거 <웃음> 아이고 아니 그 사이즈가그기야저기야 이거 담았다가 한번에 방생해주자 오늘은 네? 어 쪼만쪼만 첫스지만첫스 처스 같지 않은 첫스인데 일단은 킵했다가 나중에 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고 너무 깊게 삼켰다 오, 어, 오, 어. 보이시죠? 너무 깊게 생겼어 물먹을 가지올 거면서. 어, 그러게? 이거는 언제 물다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당구자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당구, 당구, 당구, 당구, 당구, 당구, 당구, 당구. 했어, 됐어됐어됐어됐어 빡거. 일로, 일로, 일로. 와저기두려벅이두 저기, 저기 옷 젖었지 다 됐어? 됐어 됐어 그만해 됐어? 어두려벅 한번 갖고 오자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서해권이지만 좀 멀리 왔어요 거리상은 한 50km 차이나지만 아, 한 70km 차이나요? 분산보다더 멀게 느껴지는 원산도 해수욕장이 있나 했더니 무려 세 군데나 있더라고요. 원산도 해수욕장, 사창 해수욕장, 지도상 좌측에 보이시는 오봉산 해수욕장. 근데 중간에 사창 해수욕장이런 데로 왔어요. 3월 26일 금요일이고 다섯 물입니다. 시간은 1시 29분 거의 만조 직전인데 얼마나 마술을 한마디, 한마디 했어요. 이 폰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샴푸 두 대를 구성해놓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작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부터 잡고 이렇게 인사를 좀 드려요 로드는 네오메가트레이스 P540인데 릴 시트 높이가 적당하긴 합니다 근데 길이가 너무 길어 5m 40이야 그래서 손잡이를 좀 연장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을 제가 잘못 연장해가지고 연장한 게 아니고 MC봉이라는 나일론 재질 그 봉으로 같은 연규산업 건데 아쿠아카 손잡이를 연장한 거라 손잡이가 나사산이 분명히 틀린데도 나사산이 좀뻗어지면서좀 살짝 삐걱거리고 해가지고 릴리즈 타임, 검지 팅하는그 타이밍을 어느 때에 놔야 될지 또 삽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꽝은 면하게 해줬으니까 어복대는 어복대네요. 시작하자마자 한수 걸렸으니까. 애들은 뭐 펜션에 있지만 집사람이랑 펜션이랑 같이 왔으니까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두 다리가 그렇게 있지. 얘가 춤 추잖아, 낙서가. 그 자리 맞나? 방생해줄 녀석이라. 오, 오. 저기 엄청, 엄청 빨리 돌아다녀. 오, 물뜨기가 어떻게 강원도보다 편하냐? 나조이까지선택하한것 같은데. 근데 성태야, 고기 먹는 시간이랑 해루지를 시간이랑 겹쳐. 둘 중에 하나만 해. 기분 탓타가기후가 이렇게 멋진데 <웃음> 방생 해줄만한 녀석 한 마리 잡았으니까 꽝은 꽝이죠 바다가 야속한 게 한두 번인가? 작은 해변이 너무 예뻐가지고 엉덩이 깔고 앉아서 계속 버티고 있었더니 꽝으로 보답을 하네요 야습한 녀석 야속. 1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한 5시간 정도 어, 해수욕장 원투 진행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던지자마자 작은 녀석 애기 도다리 한 마리 나 왔고 딱히 <웃음> 이렇다 할조각가 없네요 입질이 없어 이 녀석은 살려주고 대충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이 녀석 세져줄게요오 야, 야 엄청 빨리 도망갔다 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이 짜식아. 이러다가, 큰일 나니마 그래, 그래, 이, 이, 이, 이. 살려줄게. 으. 자, 자, 자, 자, 자, 자, 조금만 더. 그체물들어어물 들어왔을 때 가야지, 짜식아. 네, 잘 가. <웃음> 면광하게, 면광하게 해준 녀석이네요. 숨는 척하면서 조금씩 가는구나 와, 와.. 저 녀석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